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 APL EBG에서 탑을 맡고 있는 레이라고 합니다. 수닝 수닝 전 경기에서 되게 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수닝 전 어떻게 이기게 돼서 좀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희 팀이 지금 되게 연패라서 지금 팬분들도 되게 많이 실망하시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실망이 컸던 커가지고 되게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고 되게 어떻게 이기게 돼서 지금 그 당이긴 한데 경기 전에는 되게 좀 예정 제가 긴장을 잘안한 편인데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긴장했었어요. 어 경기장은 일단은 저는 익숙한 곳이 더 좋았어요. 왜냐면은 좀새 곳은 솔직히 적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약간 경기장 구조도 그렇고 약간 좀 다른 뭐층 위치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전에랑 좀 달라서 조금 약간 처음 좀 약간 적응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클리어로 선수 주전때화제가 됐는데 현정호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? 어, 일단 클리어러브 선수는 되게 e d g 의 되게 정신적 지주 같은 선수라서 되게 복귀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희 팀이 되게 운영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클리어러브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되게 잘 해낼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어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레이 선수가 봤을 때 클리어러브 클리어 선이 어떤 선수라고 생각해요? 어, 일단 제가 일단 좀 정글이 이끌어주는 데 능력이 되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클리어 러브 선수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수이고 저도 약간 클리어 러브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저도 채워주는 선수라서 되게 시너지가 되게 잘 맞고 팀의 정신적인 지주다 보니까 되게 팀원들 말도 잘 듣고 끌어주고 해서 되게 정말 좋은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노페 형 계실 때는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달랐거든요 일단 노페 형 같은 경우에 되게 강하 되게 피드백이 되게 강하시고 되게 되게 약간 게임적인 부분에서 되게 다르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. 지금 하트 형, 하트 형 계시는데 하트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팀원들과 되게 되게 그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운영적인 부분도 되게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강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. 약간 게임적인 부분과 약간 생활적인 부분도. 생활적인 부분은 하트 형이 되게 조금 더좀 선수들 편하게 약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일단은 LPL이 롤드컵을 우승했잖아요. S8에서 근데 되게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다른 팀들도 자기, 자기 팀들도 다할수 있다는 걸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. 아이디로부터.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되게 이루자 하는 것도 강해서 약간 밑에서 지금 막 올라오는 팀들이 되게 강력하잖아요. 약간 그런 의미도 좀큰것 같아요. 약간 보여주고자 하는 식. 이러고 싶은 목표는 저희가 지금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고 최 궁극적인 목표는 스프링 목표는 우승이에요. MSI 가고 싶어요. 왜냐면은 MSI를 한 번도 못가고준우승만두 번이거든요, 스프링. 네.